이걸, 이걸 애들, 애들이 하라고? 거짓말 하지마 진짜. 아우, 거지, 갓, 쓴, 네비야. 여긴 또 어디냐. 어이씨. 아, 아, 진짜 하지마요. 하지마요, 하지마요, 아. 와, 이걸 애들, 애들이 하라고? 거짓말 하지마 진짜. 미쳐버린 것이냐. 어이. 난 정말 모르겠어. <웃음>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는 뭐지 이거? 아이씨 <웃음> 거지같네 <웃음> 와, 이거 맵 너무 맵다 지금 아아 아아아어이렇게 <웃음> 아. 이시 원조 매운맛은 틀린가? 전 이거를 초... 초징 때 했습니다. 죽이 한 번. 나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지. 내가 이거를 왜 초징 때 했을까? 어, 뭐야 이거? 이건 어떻게 가라는 거야? 새가 왜 좌우로... 지금. 아! 아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. 채 시간이 없다. 채 아, 시간이 없다. 아. 아니 끝에서 뛰었잖아요. 끝에서 뛰었잖아. 아니 진짜로 거지 같네 진짜. 이거 못 죽이나 이거? 와못 죽여요. 아아아아 아, 아. 아, 진짜 아니 아니 말이 되냐고 진짜. 쟤는 뭐 어떻게 띄... 아우 거지 같은 맵이야. 아 잠깐만 이거 미끄러지잖아 이거. 뭐야 이거 얼음인가? 이 이런 게왜 있는 거야 이거? 아, 정면이 나오죠? 아시죠?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.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설마. 다리 나오는 거 보니까. 아이씨. 와, 투명 다리 있어. 와, 이거 중간에. 아! 공중부양 몇대지 최강이지. 아! 바로 아, 앞이 아, 아. 아. 체크포인트였는데. 그냥 자 세상에 뭔가 불만 있는 거죠. 우리 말로 하자, 제발. 와 이거 사이에 비어 있었네 잘 보니까. A few inches later. 벌써 벌써 잠이 깨는데? <웃음> 벌써 잠이 깨는 걸? 잠이 확 깨는데? 와 이씨 <웃음> 진짜. 어 잠깐만 이거 이게. 오이 이 아픈 지옥이다 돌아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뭐지? 투명벽까지 있어? 투명다리에다가 투명벽도 있어? 봐봐 안 넘어가잖아 이게 자 이제 뒤로 가야 됩니다 이제 왔던 길로 가면 돼요 말은 참 쉽죠? 아아 아, 진짜 아, 아니 아 니트로가 튄다고 점프한다고 폭탄이 이 게임을 얕보지 마십시오 아직 2편입니다 3편까지 보고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편더 남았어 뭐야 이건. 아이 깜짝이야. 음 로켓이 나올 수도.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이거 빨리 가야 돼요. 반딧불 없으면 이제 맵이 안 보입니다. 이해 안 되시죠? 이해 안 되죠. 개 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. <웃음> 안 보여. 어여긴가 이쪽인가? <웃음> Thank you.